팔주고 가겠습니다 그냥 훈장 어... 팔강쉿 내가 뜨는 거쉿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다 그래 니 그거 올리라 내가 나중게 뭐를? 아 제가 내거 교본을 먹었어 보라 색깔 음... 바로 팔, 팔 하지마 하지 마. 팔강 바로 하지마 하나씩 갈까? 와이징아 뭐가 번하 두개 중에 전설 영원석 처음에 성공했네요 와두개두 아, 개로 한게와 지금 7번 국보 이런 거 보다 나 제일 부러운 게 전설 영원석 내가 지금 네번네번 쳐다가 저거 어제부터 아니 그제부터 지금 총 오케이, 거의 상단. 10개 깨먹은 거같아 동료 합성하는데 지금 1번만 96번을 합성할 수 있어 미쳤나봐요 1번 96개라고? 응 <웃음> <야, 웃음> 그거 조용히 하면 뜬다 조용히 하면 혼자서 조용히 하면 돼. <웃음> <웃음> 맞네요. 아, 후내 형말 맞네. 나 1승 40패네 지금. 정전에서 40. 이제 눈물 나네. 미쳤다. 와 이거 야, 이거 원래 상관까지 안타져 분장이? <웃음>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컷트 올리자. 아 이거 뭐야? 3강까지 뭐 안전 강아요 왜이래? 다음 4강 아1 남았네 다음 4강 오케이 아 바로 터지고 아 저기요? 8강 가야되는데요? 팀장님 육강까지 살아있을래요? 좀? 오케이 맞아 맞아 꼭 말하면 터져 <웃음> 이거 강할 때입 다물고 해야 돼. 입 다물고 <웃음> <웃음> 강하는 진짜 손가락 끝에 집중해서 <웃음>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클릭을 해야돼 아다 날렸네 결국 아이게 남았네 합성 갑니다 마지막인데 아, <웃음> 왜이러는걸까요? 여러분 지금 클라스 소리 들리시나요? 과금러의 96번 합성 클라스 내 <웃음> 네 개수와 차원이 다른데? 아 어떡해 4개 네 남았어 아 이거 8강 못가는거 아니야? 있어, 여러분 후번3 서버, 빨리 훈장 돌아, 돌려서 빨리 다 터트리세요, 빨리. 어... <웃음> 누가 내꺼 훈장, 부... <웃음> 누가 내꺼 빨리 누적치좀 쌓아봐. <웃음> <그래가 부치면 어떡하려고. 웃음> 그래다... 좀좀 <웃음> 내가 붙이면 어떡하려고. 내꺼 성공하게 누가 좀밑법좀 깔아봐요. 내가 탈것 <웃음> 소환소 밑법다 깔아줬잖아, 내가. 자... 아씨, 5강 4개인데? 5강 4개로, 5강 4개로 어떻게 8강 가지? 또 없나? 찾아봐야겠다. 훈장. 아, 또 없나? 또 없나래. <웃음> 아, 여기 한개 있다, 여기 한개 있다. 한개 찾았고 아 나머지 반지한다고 다 반지상자네 아.. 개수가 없다 개수가 아 푸네형 빌드업 오졌죠? <웃음> 내게 실패하고 푸네형 영웅띄우고 네. 좋아 좋아 6강 두번 연속 성공 아, 맞다, 맞다. 아 역시 지금 방금 내가 아까 얘기해서 누가 깔아주고 있나보다 갑자기 다, 다 성공하는데? 자 8강가자 8강가자 오케이! 6강 다 띄웠고 아 한번 뺐다가 자, 결석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아! 아! 이거 제물이라고 말하면 안되는데 그냥 조용 조용히 아 이거 설마 묻겠어? 에이 에이 그래 터져야지 어 놀래라 <웃음> 또 붙는줄 알았네 자, 자, 하나, 하나 터트리고 하나하나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가자 7강 가자! 77777777, 오케이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, 강 좋아, 좋아, 7강, 좋아, 좋아, 7강, 좋아, 좋아, 7강, 좋아, 좋아, 7강, 좋아, 좋아, 7강, 좋아, 좋아, 7강, 좋아, 좋아, 7강, 좋아, 좋꺼7고 좋아, 좋아, 7음 좋아, 좋아, 7강, 좋아, 좋칠 7강, 들어오세7 아, 네. 그렇죠 다음 손님 7강, 칠 7강, 좋아, 좋아, 7강, 좋강 좋아, 7 <웃음> 자, 다음 귀걸이 다음 귀걸이 나가주세요, 이제. 다음 귀걸이 나가주시고. 와. 오케이 나가주시고 나가주시고 o 아. 다음 칠강 다음 칠강 누르세요 다음 7강 다음 7강 가자 7강7강 7강. 오케이 <웃음> 오케이 i 이 좋아요 야 다음 거두개 <웃음>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, 손님이 없다. 아 다음 손님 a n g c 다 i l 아 조거품 조거품 아 조거품은 너무 약한데. 야두개깔아야돼 그거 하려면은 더 다음 거 성공하려면 아, 무조건. 템이 없다 템이 아씨 템이 없다. <웃음> 자 치력의 근원 249개거든요. 자, 일단 아, 손님 돌려, 좀, 돌려, 돌려, 돌려. 일단 손님 좀 불러올게요. 네, 좀 호갱행위 해가지고 <웃음> 좀 불러와야겠다. 호갱행위 하러 가네, 이야. 네, 좀 희귀템도 받고 시작할게요. 난꼭 8강을 갈 거니까. 아니, 이거 한달 존버하기 얼마나 힘든데. 자 이제 마지막, 마지막 7 손님, 7 손님, 마지막 7 손님. 마지막 7 손님. 자, 영광, 영광 손님. 두번받고 시키고. 자, 자, 자, 자, 자, 77777. 마지막 7 손님, 마지막 손님. 들어오시고, 7강 들어오시고, 그렇지! 7강 다 들어오셨네요. 자, 여러분, 이제 8강 갈 시간입니다, 8강. 와, 7강 네개 이건 각아님 와, 각이다 각이다, 각이다. 각이다, 각이다. 야, 손님, 손님 좀 어떻게 터치봐 아, 손님을 터치해, 미쳤나봐. 아, <웃음> 정신 챙겨라. <웃음> 정신 차리세요. 손님들, 폭죽, 폭죽, 폭악. <웃음> 아 좋아 좋아 두개두개 달려버리고 두개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팔 손님 팔 손님 들어오십니다 팔 손님 <웃음> 팔 손님 들어오십니다 받았... 야씨 나갔네 아, 팔 손님, 손님 한면 터지셨고요 아 이게 재료가 영광이라서 그런가 좀 약한데 아 영광 손님 약해요 영광 손님 영광 영영영 영광... 영광... 영광... 영광... 영광 손님 약한데 아 다음 어라... 아, 두 번째 팔 손님 갑시다. 두 번째 팔 손님. 아야, 왜 여기서 두, 두, 두, 두, 두, 두. 뭐야, 좌절해서 수정 한개 사라고? 좌절, 좌절 수정? 와, 이거 15점 안에 이제. 잠시만. 이거 나 콜렉션 될 건데? 지역. 좌절. 아, 나 이거. 아, 콜렉션이 날까? 갑자기? 야, <웃음> 야, 야, 그러지 마. 분위기 깨지 마. 분위기 깨지 마. 그냥 이 오, 영화, 그냥. 일단 두 번째 팔 손님 하고, 저 육실내 날려버려야겠다. 가자, 와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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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 축하 포카 축하 포카 와. 팔 왔다 팔 왔어 와거 다음, 거, 팔 다음 왔다. 거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질러봐 팔 왔다 다음 거. 다음 거? 아 잠깐만 다음 거 다음, 어?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또 손님 어? 보셔와야지 또어 아, 이거 우린형 흐름이지라는데요?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하나를 성공했기 때문에 재물이 또 맞춰줘야 돼아 너무 웃겨 진짜 야 하나 어디갔냐? 뭐 아까 나왔는데? <웃음> nope. 어야 잠깐만 아 아, 씨, 붙었어, 와, 재물이 붙었다, 아. 야, 야, 7강, 칠강, 칠강 해봐, 7강, 칠강, 칠강 그럼. 바로 7강 보라고 응, 응. 그럼 터지지. 아, 이거 하나? 아 에이, 씨. 야, 이크름 어디 갔어? 아이, 씨. 떡상, 떡상 옵션 가자, 떡상 옵션. 그러니까, 떡상 옵션 가야지. 이거 제작이니까 그, 뭐, 뭐이냐 마부랑 다 초기화되겠네? 가자, 만들자 괜찮아, 마, 가자. 마부 저거 한네번만에 맥스 찍을거야 너 아, 아 해제해야 되는구나 아 해제, 오케오케 이이 해제하고 이건 내가 지금 처음 만들어봐가지고 아... 1 0에서 11강 랜덤이야? 10에서 11 랜덤인거야? 어 랜덤 랜덤 와 떡상, 전투로 떡상하는 날 가자 가자 보다 올려나. 무가나 올려나. 11강 나오면 좋겠다. 식강이네. 일단 식강이요. 옵션은 오, 뭐야 뭐야 뭐야. 뭐야. 어, 나쁘지 않다. PVP 추공 115, 명중 50, 물약 3% 포 생명력 200, 보스 추공 40. 하. 아, 내아 면데 뭔가? 아, 뭔가? 애매하다 아 애매하다 근데 아, 근데 저번거보단 좋다 저번거보다는어그전거보단 좋다 인정 저 돌려야돼 아 돌려라 그거? 돌려야 뭐? 돌려야된다고? 아 쓰레기야 야 이거 이걸 씨. 바로 쓰레기라고 뭐, 쓰레기로 미니처. 만드냐 이거를 예라이 예에라이 골골 <웃음> 때리네 아 누가 누가 오늘 제일 다크하게 만들었노? <웃음> 누군데? <서비어>. 누군데? 나야? <웃음> 그 범이 나야? 너너 로드, 누가 퐁퐁 아, 아, 로드 먹었노. <웃음> 아, 진짜. 아, 야, 나 진짜. 대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